사진. 응. 입생로랑 가져갈게. 아 예쁘다. 메이크업 잘했어. 나 메이크업 진짜 오랜만에. 했고. 음. 아니? 나 오랜만에 하고 싶대. 그렇게 맞아. 어때? 어. 진짜다. 어, 예뻐. 예쁘다. 뭐야? 음. 아피발. 오랜만에 브런치 간다. 아따가, 아따가, 잠깐만, 잠깐만. 머리 고이어 아니 한국은 벌써 봄이라는데 여기는 왜? 벌써 봄이야? 그래 한국은 따뜻하대 지금. 근데 오늘 오늘 영하 13도래요. 13. 영하 13도. 진짜 춥지. 오 춥다. 추워 추워. 아니. 제가 일을 안하니까 힐을 신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발렌타인데이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때힐 신고 싶었는데 그, 그러기에는 얼음이 너무 많아 나 어제도 미끄러졌어 여기서 이거 보세요 다 얼었어 다 꽝꽝 근데 윈터부츠는 너무 못생겼잖아 그래서 컨버스 신었어요 춥다 혼났어 컨버터지 났다고 근데 추우면 안아지면 되지 않나? 줄안아지면 <웃음> 되잖아 아니, 추우면 빈센트가 패딩 또 벗어주겠지 아니 난 안주고 싶어 웨이팅 없겠지? 글쎄 안 치워. 누가 영하 13도에 아침 9시부터 브런치를 먹으러 가겠어? 일요일입니다 우이 일요일입니다 우와 근데 하늘 너무 예쁘다 하늘 진짜 예쁘다 그렇게.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 솔직히 캐나다가 다른 건다 재미없고 느리고 할 것도 없지만 어 미세먼지 없는 게 진짜 커요.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 저희 피트니에 전화하자마자 웨이팅 없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그러면 9 시에 문 열어서. 근 보통 사람들이 10시 가고 그리고 앉으면 밥 먹어야 돼? 동사지맞 그래서... 생태인 목다어지겠다아 This is the moment that we know if I still have a little b i t 우리가 목 빼앗으면 안돼 자 오빠? 응? 너무 크지? 근데 솔직히 맛있긴 맛있는데, 들깨가루 잔뜩 들어간 순대국밥 먹고 싶다. 순대국? 순대국? 아니, 브런치 맛있는데 나는 국밥이 더 좋아. 또 오늘은 밥 먹고, 이불 사러 갈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라서 뭔가 이제 결혼했는데 서로 막 선물 주고 이러기가 뭐할게 없어서 친구를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의 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근데 미모사 맛있다. 브런치 어땠어? 배불러. 진짜 배부르지. 그올루베리 먹어서 아마 소시지 을 거야. 맞아. 나... <웃음> 저희는 이제 이불 사러 가는데 커피랑 같이 가요 10% 우리 점수 펜드야 날씨가 너무 추워 아까 <웃음> 아까 진짜 못 뿌린다고 컨버스 신고 나갔다가 발목 잘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윈터 부츠로 갈아신었죠 따뜻해 어 맞아 귀여워 주차 때문에 1시간 안에 쇼핑을 끝내야 돼요? <웃음> 이렇게 하고 이거 위에 덮는 것까지 새로운 이불을 덮고 발렌타인데이를 함께 보내는 거죠 아! 어! 밑에랑 잘 맞네! 응. 맨날 어. 이불이 있을거야 맞아 맨날 <웃음> 서로 이불 뺏어가서 킹사이즈로 샀어요 예뻐, 예뻐? 응. 예쁘다 그리고 쿠키 거 쿠키가 가질거야? <웃음> 캐나다 베개 커버 중에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거뭔줄 알아? 어? 뭐? 지퍼가 없어. 어 그거. 이거 뭐뭐 뭐 이렇게 맨날 꼬매 응. 어때? 좋아. 어? 응. 좋아. 응. 누워보자. 편해. <웃음> <됐네? 웃음> 알아? 뭐나 어제 머리 잘라어혼자 어제 혼자 머리 잘랐는데 강아지 강이도 잘랐거든요. 우리 로맨틱하게 쿠키 목욕 시킬까? 응. <웃음> 그래? <웃음> 쿠키. 쿠키. 쿠키. You w a n n t take a bath? You w a n take a bath? 아, 아... 어? 난리야. 야, 언제쯤 우리 오 그럴 일은 없지? 아니, 아니, 안 돼. 아니, 왜? 응. 너무 흥분했어 아유, 너무 예쁘다 지난번에 한인마트 가서 산건데 닭다리 3개 2.74불 진짜 싸지 않아요? 피리피리 피리 소스 감자 그리고 이거 오분을 400도 로 미리 데워놓고 치킨을 이렇게 놓고 피리피리 소스를 뿌려 찍어먹는 소스 You want some treats? 네, Are you hungry, Cookie? 네, Do you want some treats? 네, <laughs> I think it's ready. Hmm. Ready. Some. s o people b r n this, huh? Wow. We should close the oven. 안 이겨야 이겨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음, 음 맛있다. 음, 지금 너무 맛있어. 음. 알겠다. 음. 알겠어? 음.